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스쿠버 다이빙 이후 부검이가 급성신근경색으로 진단시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울산지법 2020 가단 120563 2021 가단 101047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산소 부족이라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사실 또는 스쿠버 다이빙이라는 신체 활동 자체가 사망에 가공한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외적 요인이었음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망인에 대한 부검인은 망인의 사인 에 관하여 신비대 심장동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증과 혈전으로 인한 심장동맥의 협착과 심실근육의 병리조직 검사에서 최근 허혈성 변화를 보는 등 급성 심근경색에서 볼수 있는 소견이 인정되는 점 오른심장동맥에서 고도의 심장동맥 경화와 함께 혈전으로 인한 내강의 협착을 보고 왼심장동맥 시돌이 가지에서 동맥경화반이 혈관 내경의 각각 90% 정도를 막고 있는 고도의 동맥경화, 왼심장 동맥, 심실 사이 가지에서 중등도 60%의 동맥경화를 봄, 심장 병변 외에 나머지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우선 고려할 만한 다른 질병을 보지 못한 점, 갈비뼈 및 복장뼈의 골절을 보나 심폐소생술로 인한 손상으로 생각되고 그외 사인으로 고려할 심각한 손상을 보지 못한 점 약동물 검사상 특이할 약물이나 동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혈중 에틸알콜 농도는 0.010%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하여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망인이 탈거한 공기통을 찍은 사진 영상에 공기잔량을 가리키는 바늘이 0을 향하고 있기는 하나 망인이 다이빙 체험을 하는 동안 강사2가 일대일로 계속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산소 부족이나 호흡 곤란을 호소한 사실이 없었던 점 다이빙 체험이 끝나고 해변으로 나오는 과정에서도 망인 스스로 수면 위로 부상한 후 다시 잠수하지 않고 오리발을 이용하여 자력으로 해변까지 수영하여 나온 점 망인에 대한 부검이가 부검감정서에 저산소증과 관련한 증상을 기재하지 않은 점이등 관련자들을 수사했던 수사기관이 위 영상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 영상만으로는 잠수하는 동안 공기통의 공기가 실제로 부족하거나 모두 소진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